Thank mm -hmm. you. 무장법이라면 조화서 유발 무장법이다. 그래서 무장법이어생부지생생부부지형생생 부지엄생, 지엄부지생이지엄생생부지엄지지생지엄생 부지엄생, 부지엄생, 부생지엄생 부지엄생, 생부지 부지엄생, 부지엄생, 부지부지 그 부처님무시하터말하는있요 그래서 무지무섭취다그래야그 이제 다 성문은 국정치를 모르니 공정에 집착하여 있고 성문 열악하 성문들은 부처님 마음을 모르다거죠이를 들면 공정에 집착때문이고 모든 호살들은 응? 봄에 집착하고, 지담하고, 저기에 체류해야 국성을 보지 못한다. 성분을 말할 것도 없지만, 보살들도 국성을 보지 못하는데, 이게 진선 못하다는 말이에요. 못하는데, 뭐, 이 보살은 이제 시키고 사는 이 주체가, 그때가이제 인공과 극공과래. 공과 저기만 이제 지배하기 때문에, 그때는 국성을 보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엄마, 성분이고 연계는 할것 없이, 대부분까지만. <웃음> 전부 다, 긴 견성하지 못했다. 그걸 본다 이제, 공을 착하고, 또, 이제, 인공 북공을 두 가지 항 착하기 때문에, 그땐 견성하겠다. 만약에 상 중생이면, 후연히 선지식 네. 말이야. 선지식을 직신을 받아서, 이년이여년이되본성 통한다. 만약에 상중생에 약하면, 그게 수수한 그래서, 후히이 선지식이 도을 듣고 봐요. 을 듣고, 어느 지고 본선을 다바로간다 그람 이제 본산에 왔다 면 성분도 어 본산 도빠뜨리고또자 보산 본산 독박고 결국 만이두분과상체에사만한저 국산 공진병그여저 동나라 카다고긴이 같은 소야 들리냐 요 마조선이 맛있는데 그래서 결국 만든 성분에서 그 동나라 카고 긴선이가 카고 반김 만든 그분과 상에지 성분 연가 보산까지도 결국은 제고 구경들 구경들 을성취서만지습니다 나도 말하는 것 같으세요. 마주신반 응? 십지어 대보살을 지연서를 못하였으니 십지보살도 지연서를 못하는지 말이야 이승은 그런데 이승은 말할게뭐르니성은영만말할게 뭐니 이 말이야. 상근대지는 지위를, 지위를, 지위와 를지위계급을 초월하고 말이에철나의구경무심에 동의하여 증가을 받지 <웃음> 않다그 상근대지가 되면 이제 삼인 식당을 완전히 뛰어넘어 가고 결국은 막 무심을 상태가 있고 이것이 타자국들이 축소할 수 있는 선물 축소이다. 선물은 이쪽 끼 이런 얘한번 끼고 이런 얘들어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선물 시들 걸치지 않고, 걸치지 않고, 아로원경을 선택한다. 이 말이야. 견습한 말이 이네 이제. 도 본성은 본성으로 도망한다. 그경본성과 같은 의입니다 도로 본성은 동경 본성. 그 의미는 밟아도 같은 사고입니다. 이게 구경가인자 구멍에 원전하다 말하는 거예요. 오락하면 자가 번설 철어하는, 오락하는 것은 자가 본선을한번 철제 깨진 것을 말하는 이다한번얻어라면 영원히요. 한번이게 깨지다니 영원히만 깨지지. 다시 이용하면 다시 이용하면그 흔히 보면 오야가 어떤 땅다이말이에 <웃음> 오야가 땅다가는 것이 보면 이직 완전 오이다 말이야. 오 아니야. 한번 깨어 또지 영원히만 한번 미하지 내아가 있고 뭐 따고 안 따고 학교 단 말이야 학교 쯤도 뿌개는 완전 성장을 했다가 그장제 와락 한 것이지 그 중간에 뭐 따고 고 하는 도오아이다이 말은 안다 내가 이리 투른 때 타간 이들 음악만 그냥 명함과 장난지 않은 것 같아서 어떠한 민우가 한번 해가 끝들어 죽도록 가서 깜깜한 한도 이 지혜의 일명이 투른 되니 그 지혜의 지로 지혜의 일명이 떠오나 갔더니 그의 아무리 손을 들고 끊만만하는 손을 들기로 내신과가미녀요연인이 여인 여만하여고내 그 친구가 미녀가 다 만든 이끝나발이요이어지단이 그래서 망생생, 망생이일나지이망생이라하한 것은 재판 아니까좀 말하는 세이 생만 갔다. 저기 지다아니라 이것이 법이 생동이다 이것이 입체망증이 찬이야안일어나 이것이 이상이다 본래부터 있는 것을 지금 갖는 것이 다만 이건 본래들과 지금 무슨 맨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산 본인들인데 본래 있는 것을 갖다 지금 갖는 것이 다만 도로 찾았단 말이야 수도와 좌선을 같이 하는 것이 없이 수치함 뭐, 그래야 수도를 한 건지 좌선하는건 이걸 갖다 비빌 그것도 없고 또 아마 수치하기도 다치 담고 말이야 또 세미했다 너니만 다친 것이고 이런 건다하다는 말이야 이것이 직수 예래 청정, 이것이 예래 청정이다 그걸 흔히 보면 성경에서 무슨 일을 정의의 쌍승을 하는지 인사를 하셨거든 쌍, 땅과 정과, 혜, 땅, 과 땅, 이럴 때 이것은 식증 바로 빼친 것이 아니고 빼친 것이 아니다란 말이오 바로 빼친 것은 정이정지어 정과 혜같이 바로 같이 가진 것이지 말이 스스로 같이 가지는 것이지 정을 닦아, 스스로 혜을 닦아, 정혜를 닦아 쌍, 땅이 상관는 것은 아주 바로 빼친것 아니고 식증이는 천정 아이더라 이말이야 망상이면하고 왕세인만님 다, 무상보등을 착지한, 무상보상위를 무상을 갖다 착대인 증하다든 국부 경위가 다실해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런 열애청정상을 내어놔. 그걸 이제 열애청정상이든그런마조고통화 그걸 갖다 내어하마조동통화는 말이야. 돈초 식지한 마두동통화는1 0지 3집, 1집 완전기뛰어난는 말이야. 꾸겨무신 증오단 말이야. 그러니마조뿐만 아니라, 당마집진의 증한 정사들이 모두 무상보등 원정화가 됐습니다. 그는 정말 뿐만 아니라 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한 정말 정하 정말 정말 정말 이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는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종말 정말 그러나 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이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 그 아마, 예레청성은 예레선이라고 하는 역을인데, 지금 이제, 지금, 제가, 제가, 라부터지에 돈이 는 부처님 위에 들어가 거든 공부를 다해, 진성한 부처님 위에 들어갔는데예레성지를자용하고예레청이라 말이야. 이것은 능각에 있는 소리야. 예레선, 예레선이라고 하 거, 주인이 예레청, 마조신예레청정이라고하 거, 예레청성이라게 무엇이냐? 이러면은, 이제, 성불한거그지위에서예레청정이라 하게, 서부 하게, 는예레청성이 아니다. 그것도 영어로그 전에 주호 같은 경우문에 이랬지, 이 정령을 하더라. 삼진, 저, 삼진 초에 하이야 네? 여기 와서 자제시 초에선 여창생이라고. 이것을 시작하자면, 이건 천연천연한 판이 있어. 여래 마도가 말하는 여창생이라면 국연가? 지금 말하는, 국지로 말하는 것이지. 국지면 여창이 아니다. 그 누가 그 지금 아니보요 마도가 말하는 데 대해서는, 누가 그얘기에 국제를 마도가 말하는 선에 강다가 이게 묵질 신이묵을 찍은 차도의 말이 차도에, 차도에 동토에가만 그 있다하니 그럼 이 동토에 뜬구 있다 그 어떤 것이냐 말이야. 사신이 그동안 움직이다고 어? 선도 하지 않았단 말이야. 그 이것이 지치이란 말이야 이것이 예래인데예루에렘의생는함은 있다가, 그러니까 모두 마선이라이라이것도 완전히 뛰어넘어가지고 선이라 한다고 하면, 선이라는 생계는 심히 선이 아니다는 말이야. 이것이 예래살이다 그래서 이별장 말하는 것도, 어, 백정이 말하는 것은 맞는 이때 예, 선이 탄, 진작한 게 아닌데, 도사선이 인류선을 안고, 예래살렘 예대선 말하는 예루살이라는게 되면, 이다부는또 이제 황교신 어, 같은죠 대대 학보하면 대대 돈을 빼앗은 사람 말이야 우선에 반드시 반드시 자폭과 지혈을 다 벌이고 말이야 대대 청포, 일권 과연, 모든 걸 구하지도 않고 일체국적 모든 걸체하지 않단 말이야 신진명국을 청문하여 하자 만이야그 아, 많은 신진묘국을 그때 말이야 그때 청포이 대양과 청포이 많은 규가 진행하고 마찬지 말이야 별은이 지나치고 아이그뭐임뭐 과련리만 주를 지나가는 무이 흔적있나? 그러니까 아무리 짚은 법무를 해도 과련리만 를지나가마찬가지다 그거 차가지 않는다는 말이야 다시는 주지 말지 않나? 안나니? 다시는 그러다 따라가지 않나? 안나니? 이것이 신시의 연애성에 등기판이 되어서 이것을 만드니 신심열 연애성에 들어가서 말이야 성생이 참겨하 합니다 선생 같고 이래서 한게해달다나 하자 당신 그때 당신이 하신 말씀을 다 저지들이황 그 시인 말이야 이일 여래생양권 예언하더 자세히 말씀하셨는데 여까말씀하셨자 종사와 제조사는 이전부터 모아둔 뭐, 공조사서만 뭐, 오직 일십벌만 전했거든 다시 이비두 비밀 없었어 말이야 즉이 즉시 시부름을 즉시하나니 마음이 꼭 부천한 다 바로 날치단 말이야 등조 이가 표를 고쳐야 등조 일가할까한년이 많이 벗어난단 말이야 그래서 지이이라 하자니, 직접 만하니이이 이, 때려지 않는다. 때려 이제, 이제, 저, 이 전한 것을 일주일을 지는데 일주일을 지낸다. 마음을 전한 걸 지낸다. 마음이 불편한 복통 보면 천하, 신수로 왔지만 이것은 등각관 요가, 우리 불교에서 가장 최고인 만에 등각관 요가로 다 왔니, 뛰어난 데 상설이지, 금리째 상설 아니다. 이 말이야. 묵 가시, 부다 시민을 전수하지 가슴이 실 부처님의 마음 시민을 전수했거든 그 네, 전원이 되는가 말 전환상이 되는가 아 부처님이 시민을 전했으니 받았으니 말이야 말 전환상이 되느냐 이 말이야 그래서 사원이 유황교수한테 이랬으니까 그럽니다 그래 또막 묻지는 만약 전원님이 말이야 말을 전환사는 것 때문에 운대니 금협자는 양갑이 있다라지 못하지만 양계에 이랬단 말이야 양계에 이랬단 말이야 보통과는 는 소리야 모르는 소리인데 그이보통서 그, 우리에게 나왔던 원본의 말이야 양갑 구매를 해놨어. 구매 뭐이저착고한 거냐. 아직 답이 완전히까지 성공으성못 하겠으니까는. 이 차고 착는한거아야 구매자를 갖다 양자에 였단 말이야. 그다 이제 저 전원이념한 인이그양가을 그냥 양는거 아니야. 말을 준다는데뭐 어떻게 말을 떠났는데 말을 듣는 게 그건 뭐저게양가 아니냐. 이리다 반발한다. 그래서 그저뭐한 번씩 말씀하신 말씀이. 가슴은 스스로 본식을 어떻게 했냐면 가슴. 어떤 날어찌는지 스스로 본심으로가 확실히 깨지거든. 그때 양이 양이다. 만약 에여이 심을 양득하여, 이런 심으가 이런 마음을갖가게득했어여의 일을 명이나 만약에 여러 쓰나도 빨고도 그래, 이런 상을 들면, 이의삭상하고말고 나만 끊는다는 이래서, 그래야 즐거이단 말이야. 그래야 될지라 전원이 나서 무슨 어딘 뭐 보통 말을 전한다 말이 아니고 우리 참말 교회 백째면 일찌일아까 전한다니 일찌일찌. 그 이제 저기 이 전에 말한 것은 참말 아무 죄가 많천지만할지도 모르는 것죠로 뜻을 말한 거야 그런데 어딘가에 참말 기름이 한 사람 우리가 그러니까 상태한 사람 말이 듣기 싫은 사람이야. 네, 그런데까 말을 전한다 말이. 보통, 어리 그, 말을 정한다, 이 말이야. 깨끗서 말을 정한다, 하는 것은, 그, 그, 그 말을 선택하고, 음, 이제, 부처가 되고, 조사하기 전에는 그 말을 모른단 말이야. 그런 말을 정한다, 이 말이야. 그럴 때, 이제, 그래야 조사되고지나 조사를 할수 있느냐? 이전에이어난그런 보통 말하는, 그, 전 아니야? 육조는, 갱서를 모르거나, 또, 묵질는 그, 육조 시험은, 갱서을 모른데, 뭐, 어찌 법위을전수하여 조사가 되는 거 어, 부처님, 뭐, 육조신일당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뭐예요. 어찌 이제, 부처님, 인제 저, 저, 법님전화가지 조사 떼어내란 말이야. 떼이야 하면서 말씀하시라. 당시 육조는 말이 다만, 무견이 기합해서, 당시 육조신이 곧장 무견이 기합은 자기만이 떼치단 말이야. 그래야 신만 미리를 듣고 하였으니, 부처님은 참, 뭐, 지은 비밀 뜯을라듣되 됐으니, 소유 대법을 끌기 부여그 때문에 말하 대법을 듣고 싶어 했다. 그에서이 사람은 정말 말많농을벌사많이사 정말 많을는사람여 정말 마음, 돈을 벌수을는지조 사람은 정말 많는사람이말 많은 돈말을는말 많은 는 사람은 나말 많은 돈벌수 있는 여람은 정말 많은 돈벌수 있는 사람은 정말 다말이야돈벌사은 열애선을 갖다 는데 전혀 바꾸도 이것이 등록, 이걸 추월한 등록과 묘가를 촉구하는 말이야. 삽상조사단 말이야. 그리고사건조사단한테예례신열애인를 갖다 봐서, 열애선을 갖다 전 이것이 만든 삽상조사다이 말이야. 에? 그 위에 만든 빠 조사하지, 않는 건 아니란 말이야. 이걸 선선하는 것, 하는 말, 이걸 갖다가 자 결국 만든 전부 열애신과 열애이고 예례선이지만이딴게없다말 그렇게 이제 선선하면 안 되는 촉으로 대조사인 야 마도백다 황기 우리 조사가 운도마도백다 하면 그덕 조사에 대한 거이말이더 이렇게 마저 도 뺐다 대조사는는마도백다 황기 삼대큰이대조친신는한여 여주 이으로 내래치기가 내리는 거니가있구만내래을는그될까같 조사선은 다시 말하지 않더라이 말이야 그러나 그것은 실로 말이야 마치 그런 것은 실로 마치 표를 내리라 내리라 내리삼사 어 우리 무은이기 여기 아 조사가 맞지만은 마도가 뱉다 황별로 뛰어나한 조사라 어디있냐고 말이야 그때만 마가도조상이 예례성 인사와 실행을 했었지만 내령보험이다행이조상조 상대가 아니라 마가도 뱉다 하 같은데 자내례성은내혜는이시골까지 했지 조상의 인사는 안했더라 이례성과 조례성은 어찌 양동이 있으냐와 원하지신말냐이 그앞그 그래, 뒤에 내려와 있는 거 보여주면 연세는 조산선이 많이 날 것들입니다. 말다진 그걸 다 띄우는 게없어 사자. 연세선과 저산선이 이 양비. 여섯 연선과조산선이 양녀가 있냐고 말이야. 연세선을 갖다가 이렇게 바로 저산선이 막 연세+ 연세선을 갖추면 그 연초 저산선이 집에다 끌어가 탈수 있는 양면. 연세선과 조산선이이렇두 종류 있으려. 암만 불게라 암만 불게라고 말때 몰라가지고 말고 그러니까 말한단 말이야. 처음부터 말할 때도 몰랐단 말이야. 보라서 네? 각각 조별을 만드는 고그고용실적인국분명 모르기 때문에 많이 신이 꺼물이 밀가 막는 게금비를 한단 말이야. 가라았단 말이야. 특히 종비에 대비하면 특별히 만 종비에 우리만 도가 신이란 말이야. 정 전에는 법인 말이야. 막 으락한단 말이야. 요것이는 많이 밀려. 참 가장 중요한 게야 보통 법안에 연애서는 낳고, 조선선을 더짓고 야, 뭐, 이저 예레선 막는데저 조선은 뺏어된다 그런 말이 많이 거든 그런데 그건거사많 살고, 아까 뭐 저보다는 내가 마더 뺏한게 이... 예레선 말했지만, 조선은 말한 게 없단 말이야. 뺏어, 야와서예선 말이 고거든그에요이원화 같은 거 만든 천만 마더 뺏다 만든 사 아니야. 이거 하지 말씀습니다 예레선 조양명이네 말이야. 그거 뭐이백한 살이야. 연예인조선선가 신청을 좀, 뭐말 하지 않는 것을 말인데, 뭐냐면, 몰랐어. 그, 뭐, 이렇게, 눈이서 몰랐어. 그, 뭐, 이렇해가지고결국말이야들 조선, 예를 조선, 조선, 조선, 거선 조선, 조선, 조선, 조선, 조선, 조기 조선, 조대 조선, 고선조한 조선, 조선, 조선, 조선, 다이말이조